안녕하세요 올드파스켓 이노진 코치입니다 오늘은 비트인더 레그 레그스루라고도 하는 그 기술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하기까지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인더 레그를 하기 위해서는 볼 핸들링과 드리블 스킬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 하체 움직임을 추가해서 비트인더 레그를 할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드리블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체인지 드리블 체인지 드리블을 이렇게 낮고 좌우가 크게, 팔꿈치가 커지게 이런 식으로 드리블을 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드리블, 원드리블 친 후에 체인지, 원드리블, 체인지, 자체 이렇게 드리블 연습이 우선 돼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드리블이 스킬이 됐으면 이제 다리 사이에 넣는 우리 볼 핸들링 연습을 할 건데요. 우선 다리는 11자인 상태에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우리가 놓고자 하는 발이 앞으로 나오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지게 발을 만들어 줍니다. 그 상태에서 무게 중심을 넣으려는 쪽 발로 준 다음에 뒷무릎을 살짝 굽혀주고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넣어서. 자, 이렇게 돌려 줄때이 무릎, 뒷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허리만 굽혀지는 이런 자세들로 볼 핸들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선 시야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팔 자체가 위치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운데 넣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뒷무릎 을 굽혀서 이렇게 낮춰 준 상태에서 이렇게 손 위치를 자유롭게 줄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볼 핸들링을 연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리 한쪽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넣는 게 익숙해지셨으면 이제는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다리가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넣는 이런 움직임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리가 나가면서 무게 중심 이동해 주고 놓고 돌아오면서 원래 자리로. 원래 자리로 이때도 무릎 항상 유의해 주시면서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계로는 다리가 나가는 상태에서 골반과 무게 중심만을 이용해서 우리 팔자로 볼 핸들링을 해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무게 중심 이동과 골반의 방향 틀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틀어주면서 넣어주고, 넣어주고 무게 중심의 이동을 정확하게 잘 가져가면서 팔자를 그리면서 볼 핸들링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볼 핸들링 움직임을 다 마쳤으면 이번엔 드리블을 섞어줄 건데요 다리 똑같이 안쪽으로 나간 상태에서 드리블을 한 번만 하고 바로 잡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는데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볼 핸들링을 한 이유가 한 손에서 한 손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연습했듯이 드리블도 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간혹 볼 핸들링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나 우리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손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오는 상태에서 던져놓고 잡으려고 하면 오른손이 굉장히 빠르고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동작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쪽 손을 믿고 컨트롤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넣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넣는 방향이 우리가 다리가 대각선으로 한 상태에서 이쪽 공간이 넓다 보니까 뒤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뒤로 뒤로 이런 식으로 보내면 이 손이 뒤까지 가서 잡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 아까 볼 핸들링 했던 위치를 잘이 각도 잘 기억하셔서 그쪽으로 넣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잡는 게 자신 없다고 완전 이렇게 돌아버리면 다시 나가는 동작을 다시 가져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이동해도 되되 골반을 트는 정도는 너무 과하게 뒤를 봐서까지 이런 식으로 돌아보는 자세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정확하게 제자리에서부터 자신 있게 넣을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넣는 방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나가면서, 제자리에서 나가면서, 튀, 튀기고, 잡으면서 돌아오는. 튀기고, 돌아오고. 튀기고, 돌아오고. 돌아올 수 있는. 이렇게 한번 튀기고 잡는 게 됐으면 이번에는 드리블을 계속 이어줄 거야. 튀기고 퉁한번 체인지 퉁 파운드 체인지 체인. 체인지 비트 t w e e 파운드 체인지 비트 t w e e 파운드 체인지 비트 t w e e 파운드 체인지 이런 식으로 드리블을 이어주는 연습을 해주고. 이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로 서 있는 상태에서 드리블을 하다가 비트인들 렉, 체인지 하면서 돌아오고, 파운드, 비트인들 렉, 파운드, 체인지, 파운드, 비트인들 렉, 파운드, 체인지 이런 식으로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실전에서 사용하려면 비트인들 렉을 하고 반대쪽 다리가, 드리블 스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동작까지가 되어야 됩니다. 원, 투 아까 우리가 통치고 여기서 잡았을 때 약간의 포켓 드리블 식으로 컨트롤이 되는데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동작이 완성되는데요 여기까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했던 볼 핸들링 연습과 드리블 연습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밸런스와 무릎의 움직임 무릎의 각도 다리가 너무 앞뒤로만 나오지 않게 좌우로 좌우 방향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로스오버랑 섞어 쓸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앞뒤가 아닌 좌우 대각선의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좌우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무브가 되어야지 실전에서 좌우를 크게 사용하면서 크로스오버로 연결되거나 방향전환을 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무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인더 레그를 하기까지 할수 있기까지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했던 기본기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익혀야지 나중에 좀더 디테일한 추가적인 무브를 섞었을 때좀더 깔끔하고 빠르지게 무브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시거나 답답하시더라도 기본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잘 훈련을 하셔서 좋은 비트인더렉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